안녕하세요. 안안녕하세 아, 요요요세요러하 사람들이 즐기고 하실게요. 어. 아 여러분, 제가 태국에서 어떻게 오늘 첫 먹방인 것 같네요. 오늘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, 음식을 먹는 게 이제 거의 과일 주스나 이런 것만 먹다가 들어와서 뭐 제대로 된거 여기 현지 음식이라는 거좀 한번 오늘 먹방을 한번 하게 됐는데, 요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물 전 같은 그런 류의 이제 음식인데 오징어도 들어가고 어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을 부어주고 이 기본적인 남편 묶어서 이 구워주시고 이제 이거 해산물 정말 봐보세 해산물 정말 저보라고요바보죠 오늘은 그 전이랑 되게 비슷해요. 근데 껍질 부분은 좀더 바삭함이 많이 느껴져요. 약간 이렇게 초간장에 절인 것 같은 이 고추, 식초에 절인 네. 것 같은 이런 게좀 나오네요. 태국 어딜 가든 이게 약간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양념통처럼 나와요. 아 땅콩 가루, 땅콩 가루랑 설탕이나 그 시트르다. 그 고추. 아, 이거 설탕이구나. 아, 네, 네. 자, 그리고 여기또 라임을 되게 많이 줘요. 라임을. 파타이에다 먼 뿌려보고. 어. 괜찮죠? 음. 2,800원인데. 와저 고추 이거 죽는데? 아, 그러니까. 맵잖아요. 약간 우리, 우리나라 청양고추 정도의 맵기 낌이 나온 것 같은데? 말, 음. 말, 말, 말, 말. 가다 주세요. 수면을 볶아 가지고 채소랑 그리도 같이 가지고 나온 거. 네. 오징어 쭈꾸미, 홍합, 음. 홍합 이런 다다 가끔 너무 늦게 오시면 재료 떨어져서 못 받으세요 음. 네. 오기 전에 어떤 분들께서 해국 음식에 향신료가 좀 많아서 제가 먹기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몇분 분 계시거든요? 전혀요 여기 먹다보니까 뒤쪽으로 고소하면느껴지게 땅콩을 갈아가지 가지고 접는 것 같아요 살짝 매끈함도 있고 단백함도 에 땅콩으로 고소하게 딱 마지막 처리를 해주는 게 진짜 숙주가 들어가가지고 개운함도 같이 딱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고추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공합이 굉장히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이 또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. 2 0 0 0원2 0 0아 0원 하나 시켜먹을까요? 어 돼지다리로 한건데 족발, 족발 향이 나네 그쵸? 껍데기도 있고 네. 저 우리나라 족발 있잖아요 족발, 간장에 족발 이렇게 설명가지 나오는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음식인데 밥에 해가지고 어, 위에 뿌려져 있는 게 채소가 고수인가? 음. 야, 같은 물, 아 그리고 이게 렇뭐 고추하고 이 마늘 조그만 걸주는데요 같이 먹는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다 먹고,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예, 맛있어. 내가 음. 소리가면 아, 이거 뭐지? 뭐야 될까? 이게 소스 맛이좀 보세요. 매울 수 있으니까. 약간 매운 김치국물 소수 같은 데와나 진짜 뭐? 나 이거 외국어.. 외국어.. 외 같지가 않은데 되게? 김치 그렇게 찾다니아김치 어, 어제 진짜 아니 편의점 음식 먹으면 김치 그렇게 찾았는데 저 지금 외국 음식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맛있어요 오오.. 야 <웃음>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드세요 아.. 음, 확실하게 향이 좀 있네요. 음. 돼지 좀 음. 돼지 향이 좀. 음. 아, 이꽃좀 늦게 오네. 음, 매워서. 매워. 아. 아, 이 소스. 괜찮아. 따로 갖고 가고 싶어요. 네, 허가, 허가, 물병 빈것좀달라어 아 태국 마늘? 네, 모르게요 태국 마늘? 예전에는 은근히 파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파를 이렇게 줄래요 어떻게 먹어야 했더니 그냥 먹는 거래요 그냥. 절어가지고 얘는 가격이 얼마라고요? 2천 원 방금 2천 원 우리 함께 이렇게 음식 4개 시켜먹는데 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. 네 4접시 시켜서 먹는데 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아. 비해서 밥 비율이랑 반찬 비율을 보면 뭐꽤 좋아. 어. 저희 식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 자, 테이블이 만석돼가지고 다 먹었으니까 저희는 여기 좀 이제 좀 비워져야 될것 같아요. 자 빠르게 방송 종료하고 저희 어,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자 길거리 그국고 길거리 음식. 와 우려를 했던 것과 달리 정말 너무, 저는 너무 입에 잘 맞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시면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길 정말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관광지 쓰레기 저는 이렇게 직접 다 담아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길거리 안 버리고 어, 아무데서나 쓰레기 버리지 말고 <웃음> 이딱 챙겨 와서 어,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네. 우리 그런 또 모범적인 한국인들이 됩시다, 여러분들.